안녕하세요. 루이오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던 p s 4 프로의 VR을 사용했던 을무브봉인데요 한참 사용을 하지 않다가 케이블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지만 케이블을 빼면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새 제품은 최저가로 제가 찾았던 게한 5만 원대 후반 기본적으로는 한 6, 7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채널을 검색을 하다가 이걸 수리하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사용을 할수 있다고 라 해서 오늘은 그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재료는 18500 이게 모델명이에요. 포탈에 검색을 하시면 이 배터리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금액은 그게 3,000원까지도 봤어요. 무부공이 두 개니까 다른 친구도 곧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개를 돈 많은 안쪽으로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. 이 안을 제가 뜯어 봤어요. 뜯어 봤더니 거기에 이제 모델명이 있는데 그 모델명으로 검색을 하셔도 배터리가 나와요. 근데 그 배터리는 금액이 보통 한만 몇천원? 이런 수준으로 올려져 있고 그게 해외배송 같은 경우는 또 배송비가 붙잖아요 배송비까지 하면 한 2,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버리는 3,000원보다는 더 비싸서 이 제품을 가지고 교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.7V라는 게 중요해요 3.7V,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4개를 풀어 주셔야 돼요 구조는 간단해요 이거 푸시면 별게 없어요 무부봉의 연식에 따라 이 속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연결은 대부분 동일하고 배터리 쪽은 거의 똑같더라구요 나사는 <웃음> 잘 모아 놓으시고 자 보시면 제거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케이블이 아닌 접촉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이게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고 빼더라도 얘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할 부분은 이 배터리에요 보시면 나사를 풀어서 전체를 빼서 해도 되지만 잭으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잭을 이렇게 힘줘서 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모델명이 있어요 보시면 LIS1441번으로 이걸 검색을 하시면요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생긴 배터리를 팔아요 나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요거를 그냥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셔도 그 7만원짜리를 한 만원에서 만, 만 2만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게 아닌 얘를 이용할 거고요 참 아쉽게도 이 잭이 안 맞아요 보시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요기 잭을 요거랑 교체를 할 거예요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렇게 뭔가 붙어있죠? 배리가 이게 게임을 할때 흔드는 애다 보니까 덜걱거리지 않도록 스펀지 같은 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의자 밑에 풀이 나지 말라고 붙이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 보려고요 자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거를 아까 분해를 했던 여기다가 꽂아 놓고요 이쪽에 잭 부분에다가 볼록 튀어나온 애가 위에 쪽을 향하도록 꽂도록 돼 있어요 자 선을 숨기실 때 여기 나사 구멍이 있는데요 이 나사 구멍에 케이블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 걸리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피복이 벗겨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 조립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불 들어오고 페어링 됐습니다 짜잔! 자 이제 이걸로 충전하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부터 비트 세이브를 하러 가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오빠 t v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